우리문디의 개인적인 행동으로는 이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무조건 단체를 조정하거나 함께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의가 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실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은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대국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래 자체는 거의 대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마찬가지 시세 자체도 계속해서 내리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입주 시기가 많이 다가오면서 입지도 실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은 기본적으로 뭐 중구나 수성구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 사실상 좀 과잉인 입장이고 북구가 그나마 조금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적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그만큼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개발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 자체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또 요는 무엇인가 하면 주변의 친척이 아니면 주변의 지인이 잔금 칠 돈이 없는데 내가 분양가 이하로 줄 테니까 구매할 생각이 없느냐 뭐 그래서 저한테 아파트 뭐 브랜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데 뭐 저는 개별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라 마라 할수 있는 입장은 안됩니다 뭐잘 되면 본전이고 못되면 원망을 들을 수 있는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를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5억의 아파트 자체를 분양했다 그런데 예전에 피가 2억에서 3억까지 거래가 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5억의 아파트를 분양 있는 아파트가 마이너스 피 라고 해서 마이너스 1억까지 떨어진 아파트도 있습니다 물론 북구 쪽의 아파트들이 평균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서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달서구, 낭구도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는 아파트 뭐 공급도 있고 갭투자 투기세력 빠졌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는 갭투자 투기세력, 군중심리의 바람은 다 끝났고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거래가 많이 됐는 것들이 평균적으로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거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 이런 그래프가 있어서 참 설명하기가 좋은데요. 이런 어플 같은 경우는 예전을 보게 되면 은 기본적으로 2년 전에 뭐 동구에서 서구 마찬가지 하나하나 다 찍어본다면 기본적으로 어 전입, 전출 자체가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죠. 거의 뭐만명 이상 정도. 오늘 찍어도 다 마찬가지 4, 5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남구도 뭐 6천, 9천. 이 정도로 유동인구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달서구 같은 경우는 1,000, 만6 0 0 0씩 움직였고 북구 같은 경우도 뭐 적게 움직여도 8천,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도 뭐만 명, 경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만명 정도 움직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재개발 보상금을 받았는 분들이 재개발 보상금을 받고 남구에서 재개발 보상을 받았다면 서구나 수성구 쪽으로, 그리고 북구도 일부 움직였고 중구에서 보상을 받았던 분들은 북구, 수성구 마찬가지 달서구 쪽으로 움직였고 서구에서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 마찬가지 북구에서 달서구 쪽으로 움직였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무조건 100% 그게 맞다고는 아니지만 은제 생각에서는 그렇게 전입점출이 움직이지 않았느냐. 왜? 그때 1년 전과 2년 전을 비교하고 현재 지금 3개월, 6개월 전 마찬가지 재개발 보상금이 일부 풀려서 대부분 뭐 많이 움직였을 때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유동인구의 전입 전출 인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은 재개발 보상권 때문에 어느 정도 뭐전 출입이 있었고 순이동을 확인해 보면 예전에도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오래 드렸는것 같은데 뭐 수송구나 마찬가지 중국 보면은 거의 외지로 빠져나가고 외지에서 들어오고 특히 뭐 지금하고 틀리게 2년 전 제 생각으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유추해 본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서 뭐 아파트 가격이 뭐 떨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 그래 생각하는 것보다 뭐 인구 자체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안 늦기 때문에 인구는 다 줄죠 그런데 지금도 인구가 부족해도 아파트가 많다고 해도 아파트가 없는 분, 집이 없는 분,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분, 구입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고 다른 분들은 아파트 세채네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고 돈이 있는 분들은 뭐유에도 나왔지만 은 투기를 위해서 수십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구 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의 유동인구가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대구에서 그런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한 50대, 60대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뭐 운동하는 회원들을 보면 대구 뭐 토백이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 때문에 뭐 영천이나 군이나 의성 청송 구미 뭐 김천 성주 고령 할것 없이 청도 합천 쪽에서 대구로 대부분 들어왔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지금 터를 마련하고 뭐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위성 도시에서는 대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면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이 될 건데 대구 자체에서도 사실 젊은 사람들은 또 빠져나가죠 서울 경기 인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인구가 좀 줄어서 뭐 아파트가 남아돌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가 남아도는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결국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아파트를 수십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한 세네채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순간 뭐한 4, 5년 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뭐 돈이 해외로 반출될 수 없고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뭐 주식이나 아파트 쪽으로 투기 투자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일단 뭐 전체적인 걸 얘기하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고 사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뭐 대구의 재개발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손해배상, 정신적인 손해배상,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재개발에, 뭐, 어떤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밀자로 자체, 뭐, 소송이 걸렸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신문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수성구에, 뭐, 갭투자, 그 다음에, 뭐,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가서 실제, 뭐, 미분양이 나고, 오 펜트하우스 거래가 안 된다. 1년 전과 천지 차이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사실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 2공사 하자보수 버티기 주민속만 탄다 뭐 이런 뉴스들 자체는 예전에도 있었고 향후에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같은 경우는 실제 예전하고 뭐 비슷하다고 말하면 비슷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 뭐 하자보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아파트를 짓다가 대부분 올수도비 됐거나 아니면 공사 지연이 늦어지는 경우 공사 자체가 늦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세금 축에 분담금 때문에도 옛날에 분쟁은 계속 생겼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분쟁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하나 되느냐 예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다 겪어봤고 재개발의 어떤 투자 투이, 수익,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 느껴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학습효과를 해봤죠. 물론 이런 것을 뭐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이제는 본인이 똑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도 예전에 다 있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이 이 정도 있다면 은 여기에 뭐뭐백가구의 주택이 있었죠. 백가구의 주택을 밀고 아파트를 이렇게 올렸다면 여기 천가구가 됐습니다. 천가구가 됐다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천가구가 돼서 분양을 했다면 뭐 100세대 사는 아파트에 똑같은 천평이 있다면 아파트 자체에 지금 세대수가 그만큼 올라갔죠. 올라갔으면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 분양가는 그만큼 올라가서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만큼 올라갔는 이유는 뭐 너도 나도 다 아시겠지만 은 결국은 재개발 보상금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공사 시공사가 어느정도 수익을 많이 남기고 시행사 수익을 남기죠. 그리고 대형 브랜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군 브랜드 업체라 하는 곳에서는 실제 아파트 자체를 자기들이 짓는 것보다는 하도급을 많이 줍니다. 밑으로 해서 하도급을 주고 대형 뭐 일군 업체에서는 아파트에 분양가 분양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죠. 분양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분양을 잘하냐 못하느냐 자체가 마진인 겁니다. 그 마진을 결국은 많이 남기 위해서 결국은 돈이지만은 뭐 아파트 자체의 시공은 하도급을 다 내려주고 결국은 분양하는데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결국은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남기기 위한 것이고 뭐 재개발 마찬가지 진행이 되더라도 지주택 마찬가지 진행이 되더라도 분위기가 워낙 좋을 때는. 사실, 그런 지주들한테 아파트 자체의 가격을 높여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자체 분양 가격이 3억이면 되는 것을 뭐 5억으로 그렇게 뻥튀기를 한다는 거죠. 5억으로 만들어준다면, 은 그렇다면 결국은 그 마진의 이억에 대한 한 채당 이억에 대한 마진은 분양대행사가 먹든, 아니, 분양사가 먹든, 시공사가 먹든, 시공사, 마찬가지 분양사, 마찬가지 지주들, 마찬가지 돈을 다 나눠 먹는 겁니다, 서로.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은돈 벌려고 일을 하지 봉사하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 시공사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하죠. 네, 입찰을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미분양이 나오는데 무조건 이건 마이너스인데 굳이 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재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악화의 자금 일부 자금, 금리, 모든 것들이 최악의 상태에 부딪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그 이상 손을 안 댄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3억이면 충분한 아파트 자체를 5으로 올려서 마찬가지 그렇게 나눠먹기를 하고 가장 큰 마진은 결국은 시공사 아파트 자체에서 그렇게 뭐다 돈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아파트들도 결국 뭐 재개발, 재건축 뭐그 마찬가지 시행 그리고 시공 그리고 뭐 실제 아파트 공사를 하는 업체 브랜드에서 매지에서 들어와서 그런 돈을 다 가지고 대구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주, 대구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 뭐 그렇게도 저는 생각이 일부되고요. 대구에 엄청나게 많이 재개발을 했고 재건축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땅평수가 한정되어 있는 곳에 그만큼 고층으로 아파트를 올렸다면은 결국은 뭐 천세대가 사는 일반주택에 뭐 이천 삼천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고층에 아파트가 올라갔다면은 아파트 그 분양가가 그만큼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마진도 있고 재개발 보상금도 있고 마찬가지 거기는 부수적으로 모델하우스 짓는 것부터 직원들 고용 인건비가 지마어마 있겠지만은 물론 원자재 가격이 뛰고 아니면은 뭐 땅값 보상금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마진에서 차이가 생겨서 뭐 아파트 분양가 자체가 올라갔고 거품이지 않느냐. 뭐 거품 보다는 결국 마진이죠. 마진. 그리고 예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재개, 재개발 마찬가지 재건축 추가분담금의 분쟁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 속에서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였고 물론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마찬가지 뭐 아파트 시공사들 뭐 아파트 건축 회사들 자체가 부도가 난다 뭐 이런 얘기에 또 어떤 분들은 다 쇼다 챙겨 놓고 다 챙겨 놓고 터트리는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고 이거는 생각의 차이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런 방송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기본적으로 뭐 어떤 뉴스라든지 신문 기자 기사 그리고 뭐 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다기 때문에 100%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런 영상을 보는 자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저 역시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을 찾아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재개발 이라든지 기타 다른 내용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들은 뭐 변호사 라든지 법무사 라든지 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또 물어보기도 많이 불어 보고 또 올려 드리는 것이지만은 항상 누누 얘기하지 만 100% 다 맞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한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뭐 추론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브나 아니면 기사도 마찬가지 그런 자체를 확인을 해보고 뭐가 제대로 안 맞으면 댓글이 뭐 기레기는 뭐니 진영의 논리에서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익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재개발 보상금을 잘 받았는 분들은 또 좋아할 것이고 못 받았는 분들은 또 어떤 분쟁의 소지가 되고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 분담금 마찬가지 그리고 뭐 재개발 외에도 나름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했는 분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버는 분들, 전부 다 어떤 상황에서 뭐 유튜브를 보느냐, 기사를 보느냐, 그리고 뭐 여당, 야당 나눠지듯이 뭐 그런 어떤 개별적인 차이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다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유수를 대부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건설사, 준도사, PF 위기가 근데 요는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뭐잘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PF 자금 때문에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들이 많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손해는 다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 분들 결국은 하자가 생기겠죠.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빌비자하게 생기지만은 하자 보수 버티기 아프면 실제 하자 보수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우리가 층간소음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룸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원룸에 살아본 분들 마찬가지 아파트에 살아본 분들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월등하게 개별적으로 분양가 자체를 비교해 보면 가격이 높아야 되고 뭐 인테리어 자체는 워낙 잘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안 나야 되는데 원룸하고만 비교를 해도 사실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외벽이나 내벽이나 기본적으로 뭐 대리석 관계라든지 인테리어를 제외하게 나면 건축 비용이 또 그만큼 많이 비쌀 이유도 없다고 뭐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은 대구의 어떤 재개발 때문에 생겼고 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얘기가 나오고 다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주차장 누수라든지 뭐 다양하게 샤시불량부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가 늦어지거나 중단되거나 이런 했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이면 그래도 뭐 어떤 장마기간 때문에 엄청나게 하자가 많이 생길 것이고 하자보수의 분쟁은 안 생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서 결국은 내가 똑똑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들을, 단체를 조성해서라도 소송을 해야 되는 집단소송 배상, 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뭐 아파트 가격만 내릴 것이라고 뭐 기대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아파트 자체 공사가 뭐 어떤 문제가 돼서 올 수도 없 돼서 부도가 나는 사례들, 그게 다 지어지고 분양이 다 됐거나 분양이 안 됐거나 중공이 다 됐는 건물이면 다행이지만은, 건물 자체가 올라가다가 올 수도비 되었다.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하고 하자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장마기간 때는 더욱더 그렇겠죠.그리고 외벽 마감이 안돼 있거나 샷시 마감이 안돼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벌어진다면은 정말 아파트 전체가 하자가 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입주를 하는 분들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 아파트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단체를 조성해서라도 결국은 하자보수라든지 아니면 집단소송에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건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내용들이 뭐 귀에 쏙쏙 안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뭐한번더 보시면 득이니까 뉴스를 한번 들어보고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다 아니다를 들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야 되고 흐름을 알아야 된다. 저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착공 사업장까지 속출하면서 대구시장은 시공사들이 깊이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주택시장은 유례없는 미착공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상복합사업을 위해 조달한 브릿지로는 금리가 높고 상황기간이 짧아 사업장마다 만기 연장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사업장마다 만기 연장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직업불능 사태가 시간 문제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다른 지역 건설사들도 자금난의 허덕이긴 마찬가지. 공사를 중단 혹은 연기하거나 아예 분양을 포기하는 현장도 속출해 자칫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부동산 PF는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자 신규 대출은커녕 기존 대출 연장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조차 오는 28일 만기인 대출금 7천억 원에 대한 새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대형건설사인 시공사 4곳이 떠안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사실상 보장된 서울 대단지 재건축 사업조차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의 자금 실탄이 바닥나는 내년부터 위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기업들의 자금 실탄이 바닥나는 내년부터 위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금융권이 안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은 112조 2천억 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그만큼 부실 우려도 커졌다는 뜻입니다.